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비밀의 여자 21화 예고 분석을 말씀드립니다. 정겨울이 사고가 나서 오세린과 영혼이 바뀌고 5년이란 긴 시간 동안 유학을 다녀오는 것 같은데요. 정겨울은 지금까지는 어설픈 행동으로 오히려 화를 불러왔고 동시에 시청자들에게도 원망을 듣게 됐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기대해봐야겠네요. 5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yj그룹에서 주애라는 기획팀장으로 승진한다고 합니다 착한 사람들은 대부분 죽고 다쳤는데 쓰레기 악당 주애라는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주애라는 그동안 남유진과 더욱 친밀해졌을 텐데요 본격적으로 재벌 며느리가 되는 작업을 진행했겠죠 하지만 주애라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남유진의 할아버지 남만중이에요 손자 남유진은 쓰레기 악당이지만 남만중은 평소에도 겨울이를 많이 아깠습니다. 하지만 정겨울은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죠. 이런 시기에 남만중은 회사에 돌고 있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바로 남유진과 주혜라가 연애하는 것 같다는 말들이었지요. 남만중은 처음에는 많이 분노했겠지만 며느리 정겨울이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 깜깜한 상황이고 손자 남유진도 장손으로서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하기에 새로운 손자며느리를 들려야겠다는 생각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마음 한구석에는 정겨울과 남소희가 있어서 혼란하겠지만 벌써 5년이란 시간이 지날 동안 정겨울의 상태가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기에 결단을 내릴 시기가 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좋은 손주며느리감을 찾고 있을 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 와중에 남유진이 주애라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주애라는 남씨 집안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도 잘하고 능력있는 좋은 사람이었으니 두 사람의 사이를 뜯어말리지는 않겠지만 남만중은 사람 보는 눈이 있습니다. 남만중은 남유진에게 주애라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라고 권유 하겠죠. 주애라는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애라가 가만히 있을 인물이 아니죠. 주애라는 항상 그래왔듯이 이제 남만중을 제거할 계획을 세울 것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범이 한명 추가가 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남유진의 아버지 남현석입니다. 남현석은 작품 공식 홈페이지 등장인물 속에서 가장 나쁜 인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남현석은 아버지가 죽기만을 바라는 페류나라는 설정이라고 하는데요. 눈치가 빠른 주혜라는 남현석이 남만중의 자리와 유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혜라는 이렇게 제안하겠죠. 남만중이 남유진에게 후계자리를 넘기지 않으려고 하니 남현석 "너가 먼저 남만중을 쳐내고 YJ 그룹을 통째로 가져가야 남유진도 후계자리를 물려받을 수 있다고 말이죠." 남현석은 주애라의 말에 겉으로는 심각하게 고민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일말의 갈등도 없이 "남만중을 회사에서 내쫓으려는 수작을 부릴 것입니다." 남만중은 늙었고 남현석과 남유진 그리고 기획팀장 주애라가 연합해서 공격한다면 남만중이 버티는 것은 힘들어집니다.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정겨울의 오빠 정영준이 yj그룹의 법무팀장으로 입사하는데 주애라 남유진 남연석의 쓰레기 행동을 보고 그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주애라와 남유진이 오세연 정연태 사례의 진범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스토리 전개로 나아갈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주에라는 남만중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정겨울이 주에라와 남유진에게 제대로 완벽하게 복수하기를 바라신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